안녕하세요 달림들 <웃음> 이거 혼자 나니 너무 창피하다 원어스 듀잇 오늘 원어스 듀잇의 부제는 바로 지어줘 홈즈입니다 그러면 저는 후다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뭐 이런 거 쉽지 않을까? <웃음> 이렇게 해서 언제 붙이지? 난 믿어 배경으로만 따주실 거야 <웃음> 저는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마당에 살짝 캠핑 느낌? 본격적으로 다렇게안나가셨다 얘기죠. 그리고 저는 꼭 강아지를 키울 거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느 정도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의 크기였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강아지 이름도. 동동이에요. 동주동생. 그리고 마당에는 제 수영장이랑 강아지 수영장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집은 집 열쇠로 할 예정입니다. 비닐번으로 해놓으면 저희 멤버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 열쇠로 해놓으면 저 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좀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게 이제 재료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미션에 성공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게임통이고요. 여기가 이제 재료통인데 제가 게임을 성공하면 은 여기서 재료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뽑아보죠. <웃음> 오! 뮤지컬 넘버 한 구절 듣고 맞추기. 못 맞추면 이제 내가 뮤덕이 아닌 거잖아? 살짝 자존심이 걸려있네? 해주세요. 정답! 모자르트 황금별. <웃음> 너무 쉬운데? 정답! 렌트 시즌 오브 러브. <웃음> 렌트 작품 몇 번을 봤는데. <웃음> 아두개 부르면 돼요? 어, 여기 되게 후하네요. 하나는 웨하스. 하나는 포스틱.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웨어스기랑 포스틱입니다. 웨어스는 좀 꾸미면 이쁠 것 같은데, 포스틱은 잘 모르겠네. 음, 제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상했나무 먹은 거야. 근데 포스틱은 너무 들쑥날쑥해서 뭘 꾸미기가 너무 애매해.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건 내가 먹는 걸로.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고 맛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배고픈 게 아닙니다. 캡처 화면 보고 명대사 맞추기. 와 이거는 못하겠다. 아 일단 피아노 앞이네요. 마스카라를 올려야지. 맞아요? 와 이것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서호 형이 진짜 좋아할 것 같잖아. 원래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됐었나요? 롤리플리가 이거 안에 과자가 부서지잖아. 이래서 여러분들 사용설명서에 부모님과 같이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달림 어린이 친구들은 꼭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허! 디자인, 디자인 문지 알죠, 여러분들? 그 잔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고 이거. 이걸로? <웃음> 소리가 원래 이런 건가? 어떻게 생고있어 거의 비웠어 지금. 이건 안 쓸래. 다른 걸 얻고 싶은 걸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다른 거! 뮤직펠러 넘버 한 구절 듣고 맞추기. 정답! 헤어스프레이 굿모닝 볼티모. 아 이걸로 다 얻겠는데? 요즘 맘에 든다. 젤리!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젤리! 그래, 지붕 만들기 필요했어, 지금. 아, 그렇지. 이런 게또 나와줘야지. 그래, 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걸로 지붕을 만들어야지. 이런 초코 과자들로는 만들 수 없다고요. 얼마나 지붕 화려해. 아 뭐야? 원래 꿈틀이가 핑크색도 있었어? 와, <웃음> 이거는 아쉽지만 제 입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올려놓으면 너무 내 집에 벌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웃음> <웃음> 완벽해. 내가 원하는 재료가 안 나와. 인물 맞추기. <웃음> <웃음> 저 뭐야? 저디지문인가 아, 브이앱에서 잘 닮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서우 너 때문에 틀렸잖아. 워메모는 내가 어떻게 하나.. 앰물막 주기! 어? 최재림 배우님. 오예! 쿠쿠다스! 그렇지! 이제 지붕을 만들게 생겼어! 쿠쿠다스! 꼭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빨간색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 형들은 내가 이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도 절대 쳐다도 안보지 제가 빼빼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환웅이 형은 잘했네. 건이 형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서우 형은 그냥 어나 근데 지금 배안 고파. 영주 형은 그냥 어어어 어, 이랬을 이도 형은 내가 배 먹어? 그나마 주면 은 조금 먹을 것 같은 사람은 레이브 형초라 하나만 더 해볼까? 꼭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인물 맞추기! 정말 생각해보니까 좀그러네디지몬도인물이긴한 거죠. <웃음> 누구야? 누구예요 <웃음> 진짜? 한은 어떻게 저떻게저때랑 지금 게 저렇게 저렇 멤버들 게저 사진 중에서 따로 보내준 거예요? <웃음> 다른 렇게계속게면 다른 멤버들 저렇게 저 사진도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와 진짜 못어넣 믹스음악 믹스음악이야? 아 그럼 맞추지 몇곡 있는 거예요? 한국어못 들었어 한 곡만 제용은이형 목소리랑 화사 선배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 하나는 뭐지? 설마 우리 건가? 우리 거못 맞추면 좀 그렇잖아 하나는 내가 처음 만져본 강아지, 하나는 마오 선배님의 피아노맨, 그냥 때려 맞춰볼까? 하나는 원어스의 원어스의 특별나트비. <웃음> 한건 뭐예요? 아, 들린다. 그러네, 사비네. 유감. 나 아, 다른 거 얻고 싶다고. 캡처 화면 보고 명대사 맞추기. 아! 아! 땡! <웃음> 땡! 땡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명대사예요? 니가 내형이어서 어쩜... 참 좋다. 정답! 네가 내형이어서 참.. 네가 내형이어서 참 좋다. 아, 아 대박 생각지도 못했어. 초코 과자예요. <웃음> 그거 마가레트. 근데 마가레트가 과자 중에서 살지는 제일 1이래요. 다들 근데 그렇잖아요. 쿠크 그거 뭐냐 마가리트 한번 박스 뜯으면 다 먹잖아요. 아닌가? 다 먹지 않나 보통? <웃음> 한번 박스 뜯으면 다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달림태. 저 나름 완성한 것 같아요. 짠. 작품 설명. 일단 크게 시온이의 집이고요. 동동이 집입니다. 딸기 빨간 검정 빨간 검정 빨간 검정은 제가 예전부터 아까 마당 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해외 보면 주택 비율이 더 많으니까 그막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게 집을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그거를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싶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담았고요. 이꽃들이들은 정원의 조각상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요즘 위키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에 초록색 수술을 얹혔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약간 바퀴가 달려있어요 약간 저의 심리 상태를 담은 거죠 나는 돌아다닐 일이 있어도 집에 있겠다 집은 나와 한몸이다 이게 또 요즘 또 전세가 또 말이 말이 아니잖아요 월세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저는 no. 서울에 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되게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 예정입니다 어. 형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주면 돼 알겠지? 봐봐 잘 만들었지? 봐봐 옆에 바퀴도 달렸어 아 바..집에 바퀴가 달렸다고? <웃음> 그리고 저기 지금 꿈틀이 조각상도 있어 보여? 여기가 정원이야 강아지 집도 잘 만들었네 아 이건 만들어져서 온거야 아 그래 내가 꼭 이거 그래. 형 선물로 갖다 줄게 아니야 <웃음> 왜형 배고프다 했잖아 아까 안녕 이따봐 안녕 <웃음> 안녕